다음에 또 오게되면 전 집라인 안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좀 문화재가 막 있는 도시다보니까 정주 느낌도 많이 나고 아 루앙프라방을 좀더고싶다 응. 이제 시각 새벽 5시 15분입니다 탁발도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제 루앙프라방이잖아요 어제 그냥 좀 일찍 자고 일어나가지고 탁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5시 반부터 6시 사이면 다 끝납니다. 중님들이 탁발 치려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이 제가 있는 숙소 공양보를 하고 Excuse me? South Korea. Oh, I'm s o r 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know Korean? No, only that word. <웃음> And c o w 뒤쪽으로 이제 스님들이 지나갈 텐데 여기 이렇게 오면 의자도 놓여져 있고 탁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다 준비는 해놨어요 공양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 hello. 또 만났어. 어, 중국인들 많이 온다. 좀 자리 이동할게요. 너무 시끄럽워 Yeah. 잘 Yeah, $10,000, h $10,000, right? 1 0 0 0 h t $10,000, i g h t $10,000, right? Yeah. Okay. Ooh. And if we p t it in h e e we're going to eat it. w t a t 아, know, I k n o 자, I saw on YouTube. I know, I know, I know. I saw on YouTube. I saw on YouTube. I saw o 는 YouTube. I saw on YouTube. I 고 a w on YouTube. I saw on YouTube. I saw on YouTube. I saw o w going today? t m going to. Today. I'm going to... 이 친구도 오늘 이제 태국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BNTN으로 떠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 갈지 모르겠네 Where are y Just l e e p e e p Yeah. <웃음> 어, 저도 가서 잠을 좀 청해야겠습니다. <웃음>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실 <웃음> 피곤해. 지금. 삭발은 이렇다는 거. 여기는 이제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고요 루앙프라방은 이제 라오스 전상왕조의 최초의 통일왕국의 수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경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여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사원들도 많이 볼수 있고 되게 옛날 느낌이 많이 나요. 오늘은 제가 1시 비행기를 비행기 넘어가기까지는 전 천천히 여기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이 야, 이런 데서 한 달만 해볼까, 정말. 야, 되게 조용하고. 여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급한 게 없어요. 여기가 어 왓시잉 토인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조용히 하고 청녀님들한테 조용히 하고 나선 바빠 다시 숙소로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짐 정리를 좀 하고 이제 공항으로 갈 건데. 아... 루왕포랑은 조금 있고싶다 어, 뉴스로 도다 보셨겠지만 짚라인 사고가 있었어요 어제 타고 안타고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 있네 저도 뭐 짚라인을 하긴 했지만 밑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있고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전 짚라인 안할것 같아요 재밌긴 한데 그 당시엔 재밌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했던거 그리고 버기카드 모든 불법 개조된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알아보고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비행은좀 젊음이 있는 도시고 확실히 루앙프라방은 조용해요 동네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방비행하고 비교했을 때좀 많이 늘어지는 기분 근데 그 늘어지는 걸 즐기시면 돼요 아무래도 여기는 좀 문화재가 막 있는 도시다 보니까 정주 느낌도 많이 나고 방비행에 비하면 확실히 루앙프라방 야시장은 이것저것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흥정은 이제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냥 재미있는 물건도 많이 팔아요. 저도 어제 그래서, 한 분들이 부탁한 이제 대나무 빨대를 이렇게 사서 이제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느린 매력이 있는 도시다. BNTN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제가 돌 네. 다일만에 네, 네, 네, 아, 네. 다시 BNTN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BNTN에서는 한번 쭉구경을해 보고 구경하다가 이제 나이트 마켓 열리면 나이트 마켓 가서 그냥 한 다음에 숙소를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지 여기 아, 여기가 우리나라 치면 그 청와대래. 음. 여기가 시사 캣 뮤지엄입니다. 어, 아버지 가지고 외국인은 많고,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은 많게. 그러네 여기 1936년에 프랑스에서 다시 만들어졌네 여기 이제 안에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있다고 나홉 사람도 묻고있거든요 아 덥다 루앙파라방 정말 시원했는데 나, 나 어떻게 건너? 몰라.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안녕 바이 바이 야여기 그냥 한국이야 자, 여기가 이제 월드트레이 센터인데 아직 다지어진건 아닌 것 같아요 뭐야 롯데리아 아니야 저거? 아 뭐, 롯데리아 아니고 국뽕이라 그래야 돼 아니면 이거 코리아스 넘버원 베스트푸드 같은소리하고니난 맥도날드가 좋아요 여기가 B&T&A 센터인데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국보다 당연히 시설 같은 거예요. 저도 자리를 잘못 잡은 듯 싶다. 어, 여기를 어디 갔다 왔냐면은 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사원들 몇개 돌아다니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엔티아 센터, 그리고 짜오 아누원공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비엔티아는 확실히 여기 라오스의 수도다 보니까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건물도 좀 많이 있고, 현대와 과거가 진짜 공존하는 도시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스 코엑스 같은 건가? <웃음> 우리나라의 그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랑 좀 많이 닮았고요. 굉장히 잘 해놨다는 거. 네. 그리고 짜오 안오은 공원. 거기는 야시장도 열리고, 유프라방 나이트마켓은 어느 정도 좀 외국인도 살수 있을 물건들이 보였는데, 유엔티아는, 어, 글쎄요. 어, 점점 여행이 끝나가니까. 우울해졌어요, 지금.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